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유료방송 참여 방법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달 계좌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할인 이벤트도 풍성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린 종목으로 매매를 해서 1위를 기록했던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억으로 해서 1억 2 6 0 0만이 됐는데 앞으로도 또 더욱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방법은 대형주, 뭐 개별주, 중소형주 가리지 않고 모든 종목을 다 매매를 하고 있고요 대신 시가총액 600억 이상에 대한 종목만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유수나 재료가 뭐 이미 노출된 기업은 접근하지 않고요 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 목표는 제2의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만들자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급등한 종목보다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편하게 매수 매도할 수 있고 손이 빨래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편하게 매수할 수 있고요 편하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말씀드리고 작년에 2020년도는 대형주가 좋았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추천이 많았었고 올해는 또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대형 개별주에 대한 추천이 많습니다. 시장에 따라서 뭐 여러가지 종목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저희한테 매매는 스타일은 항상 트리거라든지 매집 봉을 통해서 기준을 가지고 매집 차트 안에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확률 높은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실수록 좀더 여러분들도 익숙해져서 차트를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고요. 더욱더 확률 높은 투자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직장인 문자반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문자 발송이 이루어지고 아침 오전 시황과 매수 문자 마감 시황 문자 일주일에 한 번은 장기 보유 가능한 기업을 표시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집중 투자도 함께 가능한 부분이고 오전시황이 나와 있고요그 밑에 추천주에 대한 포인트가 나와 있습니다 매수가 마이크로 디지털 손절가 1차 2차 3차 목표가 투자 포인트 이런 것들을 담아서 보내드리고 장전에 보내드립니다 8시 40분에 보내드리니까 전후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시고 오늘 하루 시장을 보시면 되구요 스마트 밴드는 기본적으로 직장의 문자 서비스를 포함을 하고 있고 8시 40분 에 10시 그리고 2시 40분에서 3시 40분까지 방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못 보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 요약이라고 해서 방송에서 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요약해서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글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편하게 볼수 있습니다 추천주에 대한 브리핑이나 AS 그리고 와우밴드를 설치하시면 목표가에 대한 AS도 함께 받아 보시고요 익절가를 상향시켜 가면서 추세를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손절은 문자로 즉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한 종목을 추천하는 대신에 일주일에 한 종목 똑같이 어 저희가 빨간색 표시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워밴드 발송내역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어 기존에 추천했던 내역들이나 기존 했던 내용들을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또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힌트에 대한 매매 내역도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트에서 종목분들 매매를 하는 지금 현재 9월 며칠좀 지났었는데 1억 3400만이 지금 현재 돼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분들을 우리 스마트밴드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편입을 하는 종목분들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문자로 전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문자로 전송을 하게 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거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말로써 산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원앤 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가입 안내 페이지가 있고요. 워밴드 발송도 확인하실 수 있고, 자 신규별 필독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확인하시면 여러분이 좀더 궁금해하는 내용들도 다 답변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또 즐거운 주식투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상의 빨간 주식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